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9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바람둥이 남유진을 유혹하며 주에라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죠. 본인이 당했던 배신의 아픔을 주에라에게 몇 배로 갚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주에라는 오세린을 친한 동생처럼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정겨울은 주에라에게 연인 남유진과 동생 오세린에게 한 번에 배신당하는 스토리를 계획 해서 크게 고통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화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유진은 주에라와 서태양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남유진은 오세린을 점점 마음에 두고 있는데 주에라에게 미련도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서태양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남유진은 참 못된 인간이죠. 아내인 정겨울을 버리고 주에라와 바람을 피웠고 이제는 주에라를 버리고 오세린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에라의 곁에 서태양이 있는 것에 신경을 쓰는 이도저도 아닌 더러운 남봉꾼의 모습을 보이는 남유진인데요. 정겨울은 남유진이 더 이상 주에라에게 얼씬도 못하게 계획을 준비 합니다. 바로 서태양의 서랍 속에 있던 주에라와 서태양의 사진을 남유진 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겨울은 남유진에게 저녁을 산다고 하며 본인의 아름다운 매력을 어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서태양과 주애라가 과거에 같이 있었던 사진을 공개 하며 남유진의 곁에서 주애라를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정겨울은 주애라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대신당하는 아픔을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남유진은 주애라와 서태양의 사진을 보고 분노하며 주에라에게 과거의 서태양과 어떤 사이였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주에라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만났다고 말할 수 없기에 대충 둘러댈 것입니다. 아마도 서태양이 자신의 스토커였다는 식으로 더러운 거짓말을 내뱉겠죠. 멍청한 남유진은 그 말을 또 믿을지도 몰라서 서태양을 몰아붙이며 그를 내토으려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겨울이 주에라의 과거를 더욱 들추며 그녀가 술집 여자였고 서태양은 주애라를 구해 주다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됐다고 설명해 줍니다. 남유진은 자신을 속인 주애라를 버리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정겨울의 복수를 이제부터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서태양에게 주애라의 과거 행적을 쫓는 것을 바랬는데 역시 서태양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정겨울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것인데요. 서태양과 정겨울이 잘 협동해서 주에라를 파멸시키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유진이 주에라를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주에라와 남유진이 사이좋게 감옥에 갇혀 못 나오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